Uh uh, uh, I'm t uh, i 어? m t t i r e r e d I'm tired. Right uh oh. <싸 lakes> uh um, i to um, I'm tired. <내일 pensar> i uh, m 여기 동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쪽 보세요. 친구들. 또 여기서 여기부터 비밀 아, 프로젝트. 아, <웃음> 저희가 촬영이 내일 모인데 오늘 첫 연습이에요. 제가 좀 무리하게 아, 그 7월 29일에 맞춰서 네.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. <웃음> 꿈을 위해 살아. 이 곡을 위해서 타이거 jk jk 형님께서 피처를 내주시고 안무가 형 이름은 또 범, 범이에요 범 호랑이 범 아주 호랑이들이 뭉쳤습니다 무보고 해야 거 타이거 아 o m e God 다, h e e 자 u 르 and d o 르 n d o 르 n down, d 시고, n p e g 고 y good at the 고 u c k t 19년도에 그 투어를 할때 우지랑 만들었던 곡이에요. 제가 그때 호랑이를 꽂혔어고 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진짜 재미로 얘기했던 게와 설마 이걸 타이거JK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제목이 호랑이인데 대박이겠다 아,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22년 호랑이의 해 j 계 형님이 피처링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곧 7월 29일이에요 7월 29일은 또 국제 호랑이 날이잖아요 하, 이건 운명이다 싶었어요 네, 네. 믿고 믿고 쿵 응. 나나나나나나나나기 전 헤이 응. 잔챙이 들은 눈에 응. 이키기전 헤이 잔챙이 들은 어서 갔었헤또필요없어 너네 타는 시간 지야무리 빼고 시가 빅의 오리지널 타임 예상력 e 지해안맹국의 마지막 나아! 지금 시간입 2시를 넘겼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은 새벽 5시. 아 아니구나. 새벽 5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. 엘카 사전 녹화라 하면 된다. 저희는 쉬지 않는다고요 나머지 호랑이들이 진거 나머지 호랑이들이 친구요지호랑여기 살릴까요? 여기 보단 거죠 3, 2, 6, 1 내일 촬영인데 어제가 첫 연습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<웃음> 지금 댄서분들이 죽어 나가십니다. 마지막까지 기니다 <웃음> 비자들은 국깨를 숨겨 팔기로 싹다부 풍파 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비치고 날리고 오늘이 리얼 마지막 연습이기 때 촬영하는 느낌으로 연습하겠습니다. I'm a tiger. I go hard. go t h e e h e o n e r of the c r a n i s a The a r e o u p a i n at the b u l h i t In t a t e k y Hey, h n Ching. y u e o g o g h e y George. You're o n a a n m e m y a c k You i o 4대 4대 나 대한민국 의마지막 고랑 응. 응. 아끄끄끄끄끄 응. i h o t h p e 씨가 니, 가나치고가 파지, 니가 니가 오늘 g r e e s you be on your k n d e n 댄서분들이 미리 오셔서 다 맞춰놓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있겠다. 탁 던졌습니다. 그래서 이틀만에 완성하고 내일 가서 촬영을 합니다. 저보다 안무가 형 그리고 댄서분들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해주셨고 완전 타이트한 프로젝트였지만 예. 어 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입다시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어렵했어고하셨습니다 슈퍼 댄서들. 캐럿들, 기대해주세요. 이게 나올 지 몰랐지? 나는 진짜 바쁘게 살았다고. 랑해 이거 나오면 은 아마 모두가 모두가 날 호랑이로 인정을 할 것이다. <랑해>